엘소드가 이번 10주년을 기념해서 좀 많은 걸 하는데요 어... 솔직히 저 이번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좀 귀찮아가지고 <웃음> 근데 구독자분들이 어, 제 의견을 좀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대충 하나 만들게요 스킬슬롯이랑 퀵슬롯 이제 무료 혹은 1 d 로 판매하겠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좋은 패치인데 이거 가지고 가서 우와! 엘소드 10주년을 맞이해 이런 패치한다! 라고는 하지 마세요 진 진짜 개돼지 취급받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게임을 해봤는데요 라테일 혹은 클루저스 같은 게임들 퀵슬롯을 팔긴 팝니다 팔긴 파는데 전그 게임을 하면서 굳이 확장의 필요성은 못 느꼈어요 뭐 확장을 한다면 물약 도핑을좀더 쉽게 한다? 뭐이 정도쯤? 근데 에소드는 이거를 10년 동안 필수로 팔아왔었죠 제 기억 한자리에 간담의 내용이 좀 남아있네요 어... 이때 운영진들이 아... 노노노 지랄룩 아 진짜 지랄룩 킥슬롯 공짜 절대 안해줌 라고 했었어요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해주네요 두번째로는 편의성 아이템 2d 판매 기존 아바타 펫물건죽기오라 만화 코보 스튜디오 카메라 이제 기타 등등 이디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좋네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하나 빼고요. 저기에 팬 먹이가 없다면전 100%에서 70% 정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 게임 팬 먹이 진짜 오지게 요구합니다. 던전 몇판 돌면은 팬놈이 아밤 내나 밤 내나 하면서 단비 거를 시도하는데요. 공짜로 주는 열매 같은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캐시를 사가지고 꾸준히 팻먹이를 사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행동이 엄청 꼬아가지고 아무팻한테 오라 사주고 먹이 안 주고 다닙니다. 먹이 주면서 던전 돌면 적잖아요. 요즘 포션값이 황금값인데 무튼 먹이 없으면 전 70% 만족입니다. 세번째로는 스킬 퀘스트 및 공명도 캐스트 난이도 하향 좋네요. 뭐 굳이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이건 엄청 좋습니다. 네번째로는 근성도 소모량 하향 전체 던전 및 필드의 근성도 소모량을 줄입니다. 좋습니다. 엄청 좋네요 이것도. 던전을 좀 돌아보시면 체감이 확 오는 근성도 소모량 이게 지금 얼마나 심하냐면요. 부모님한테 엄마! 내 게임 10분만 하고 끌게! 라고 말씀을 드려놓으면요. 진짜 10분만에 근성도가 탕진됩니다. 제가 여러 게임을 해봤지만 이렇게 독보적으로 새 나라의 새 어린이로 키워주는 게임은 처음이에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패치네요 그 다음에는 에픽 퀘스트를 축소한다고 하네요 어 솔직히 지금도 에픽 퀘스트 거의 아침 드라마급 막장인데 여기서 더 축소를 시키면은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에이 뭐 뭐잘 모르겠네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인벤토리 확장 거래 게시판 금액 증가 공용은행 이디보관 던전 플레이 개선 이야 이게 좀된 이야기인데요 간담회에서 공용은행인데 왜 이디를 못 넣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운영진들이 우리는 기술이 딸려가지고 은행에 돈을 못 넣는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죠. 요즘에는 모바일 게임에다가도 돈을 넣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다고? 음... 뭐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주셨으니까 좋네요. 그 다음은 8강까지 강화 실패 방지 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첫째로 8강으로 뛸 만한 던전이 있긴 한가? 라는 생각과 8강까지 불가면은 대장장이 10강 양산할 텐데, 강부가 화폐인 이 게임 시장은 어떻게 될까, 였습니다.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머리가 아프니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아포칼립스 무기 큐브. 공용 은행 가능! 와! 와! 와! 다 분해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스탯 아이템 대개편 첫번째는 특성화 스탯을 전면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불평등했던 특성화가 모두 삭제되고 다른 스탯으로 교체된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패치네요. 문제는 중첩옵션인데 기존 중첩옵션이 삭제되고 신규 모스됨 중첩옵션이 출시합니다. 여기서 유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납두면 구마목사태 일어날 것이다. 가격 엄청 뛴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중첩 옵션 삭제하고 전면 교체해라. 똥입니다. 진짜 개똥입니다. 구마목은 캐시샵에서 8천원 밖에 안했지만 그게 판매 종료가 되고 좀 후에서 높은 시세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참 하늘을 찌를 때 전면 삭제한다고 유저들한테 통보를 했었고 유저들은 야마스핀 돌아 폭동을 일으켰죠. 운영진들은 끝에 구마목8 0 0 0원이 훨씬 넘는 아이템들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천원 단위가 아닐 뿐더러 아 기존 강수 개꼽다 죽여야지 하면서 죽이는 패치도 할수 없는 노릇이죠. 애당초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차라리 A를 냅둔 상태에서 B를 추가하면 유저들은 넓은 폭으로 선택을 할수 있었겠죠. 근데 왜잘 가다가 3000%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100%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내 의견은 어떠한가 궁금해하셔가지고 올리는 거지 딱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